오늘 야매주부는 노브랜드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에 이어 노브랜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제품가격이 너무 싸서 가성비 위주의 저렴한 상품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제품만맛 쌀과자도 너무 역사도 오래됐어. 쌀과자 처음 나올 때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쌀과자가 또 이렇게 노 브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지만 요거는 오감독이 먹어봤는데 맛있답니다. 제품 있싸면 아무래도 건강식이 아닐 가능성과 브랜드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소상공인을 돕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곳 제품은 소상공인은 아니고 중소기업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이마트가 이미 검증을 했고 대기업들은 이들 회사에게 OEM으로 제품을 생산했던 이미 그들 세계에서는 유명한 식품 회사입니다 OEM 회사들은 제품은 잘 만드는데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매를 대기업이 대신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정용진 회장은 이들 회사들과 손잡고 노브랜드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준 것이죠. 저희 노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그동안 이마트에서 검증된 기업 상품들입니다. 우리는 이들 기업이 광고료나 홍보비를 쓰지 않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야매주부의 영상을 보시고 노브랜드 제품에 긍정적인 선입견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OEM 회사들이 그동안 브랜드가 없어서 외면당했던 상품들이 노브랜드라는 브랜드가 생기면서 크게 힘을 받은 겁니다 아무튼 노브랜드 상품이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에 가면 꼭 사야하는 아니 제가 먹어보고 이건 괜찮다 하는 제품 몇가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얌해주부. 우선 매운맛 어묵입니다 전철 지하상가나 길거리에서 먹어봤던 그 빨간 오뎅 제가 사봤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웍에 물을 부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애를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사야 되나 봐 왜? 이걸 먹기 위해서 긴 거를 사야 돼 우리 집에 있잖아 <웃음> 우리 집에 있었어 <웃음> 여러분들도 이 어묵 드시려면 이 사각펜 사셔야 됩니다 그럴 듯하죠? 맛도 그럴 듯합니다 맛있어 음. 의외다 음 맛있네 신라면보다 네. 매운 정도야 얼마 네. 어묵 14개가 들어있는데 4,980원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도전 안해볼 상품도 구매해봤습니다 이런걸 노브랜드에서 사먹다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구매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맛이 괜찮았습니다 저도 그 유명하다는 이연복 멘보샤 먹어봤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면 이연복씨가 소송 들어올까봐 비슷하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처음엔 저희가 잘 몰라서 기름에 튀겼거든요 기름에 튀기면 안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에어프라이에 구우면서 아 이게 진짜 맛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황당한 음식 하나 소개할까요? 이것도 있는데 구추 김말이 있데 구추 김말이? 아이들이 떡볶이 먹으러 가면 꼭 같이 먹는 김말이 2,30대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노브랜드의 추천 상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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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한 제품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살아생전 못 먹어 봤을 거고요 앞으로도 저분은 안 먹을 겁니다 아, 오 달사믹과 오이를 함께 넣어가지고 빵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이래요 오 이거 좋다 딱딱 잘라가지고 넣게 돼 있네 음. 야메주부와 저의 다른 점은 저는 세상 음식 다 먹어보고 죽자주의고요 저양반은 네. 건강한 음식 먹고 안 죽자 주인. 여기 보면은 사야 되는 것 중에서 물이 있어요. 오, 그랬어? 네. 어 그래 싸. 네. 1 9백0 원이야? 네. 이해하라고 못한데. 네. 얌해주부 다진 청양고추 또 다진 마늘인데. 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슬슬 끝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야만집은 건강한 음식, 건강한 재료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 오시아 씨는 맛있는 음식, 재밌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s 네. o 탕왜넣 e 는지 아세요? m i 너무 텁텁해서? o Tangan, Najas, eh? No m o 텁텁해서? 텁 top top top top top 사탕, 별사탕을 넣은거 마칩니다 시니어 청보플레너 야매 주부 노브랜드 첫번째 추천상품은 막국수입니다 비빔막국수 노브랜드 상품은 가성비가 꼭 앞에 붙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 맛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춘천에 한번 와 봤어? 유포리 막국수, 샘밥 막국수, 명가 막국수 먹어 봤어? 이 가게 뭐가 맛있다고 추천을 해? 제가 사는 일산에도 엄청 유명한 막국수가 있거든요. 그냥 지금은 1280원짜리 막국수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일까요? 그냥 웃음이 쿡 하고 나오는 맛입니다 어이없는데 웃음이 나는 맛이야 어이없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맛있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거 앞으로 계속 사먹어도 될것 같아 비빔면보다 나은 것 같아 진 비빔면 오늘도 여러분들께 캡처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주부. 국수류로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 두가지 소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브랜드에 갈때마다 째려보고 사지 못했던 소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때문에 못 샀습니다 노브랜드에 가면 가격이 비싸서 못사는게 아니고 싸서 못삽니다 아니 볼로 만들었기에 가격이 쓰레기봉투 가격이야 파스타 소스가 2000원도 안됩니다 거기에 더해 부드러운 에그 파스타 국수가 1480원 제가 입맛은 초딩이어도 그렇게 싸구리 입맛은 아니란 말이죠. 뻥치시네. 너 누구야?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야매주부는 건강한 음식 먹고 영생하겠다는 사람이고요 저는 세상 음식 다 먹어보고 죽자 죽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공룡고기 먹겠다고 공룡잡으러 댕기다가 공룡한테 잡혀 먹었을 겁니다. 도전정신으로 먹어본 먹물 파스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먹물파스타가 사실 먹물맛으로 먹는건 아니거든요 유명 셰프들이 거기에 맛있는 바질오일에 루꼴라에 뭐 해산물 초덕초덕 넣어서 맹근파스타가 먹물파스타거든요 1980원짜리를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오징어 먹물파스타를 즐긴다는 건 노브랜드 회장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가족들에게는 노브랜드에서 샀다고 말하지 않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거 먹고 절대 웃지 마세요 아주 주댕이가 숭이집니다 일단 두가지 캡처합니다 비프 스파게티 맛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소스가 더 익숙할겁니다 토마토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역시 1980원 1980년도에 내가 몇살이었지 아직 안 태어났을 땐가? 껌치시네 너 누구야? 이번에는 꼬리곰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품도 노브랜드에서 선뜻 손에 집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또사 먹겠냐고 물으면 당연히 사 먹겠다고 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갈비탕 추천드렸잖아요 다음은 갈비탕인데요 이건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구매하겠냐고 물으시면 이미 구매했습니다 아마 같은 회사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뒤를 봤더니 신세계푸드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 이었습니다 더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겠죠 캡처 들어갑니다 이 김에 왕갈비탕도 캡처해두세요 짜장라면 하면 짜파게티인데 우리가 짜파게티에 길들여진 민족이잖아요 근데 노브랜드는 무슨 백장으로 짜장라면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할까봐 제가 먼저 먹어봤습니다 짜장 본질에 충실한 깊은 맛이라고 써있는데 깊은 맛은 모르겠고 진짜 짜장의 본질의 맛은 맞습니다. 짜파게티는 스프가 분말인데 노브랜드 짜장면은 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집 짜장맛이냐? 아니요. 집에서 만든 짜장맛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캡처해보시죠. 야무지고 매력적인 야매주부 군것질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어, 그리고 이게 아주 맛있다고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미제 과자 하면 프링글스 요거였고 먹기 시작하면 대장이 젓갈로 변할 때까지 그짠 과자를 한통다 비워야 끝이 났던 그 프링글스 적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싸고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쟁여두고 먹어요. 아니, 에요 이게 진짜 먹어보면은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맛. 음. 아니, 야 진짜 먹어봐. 아빠 먹어보면은 아빠도 진짜 아는저 성... 미제임맛이야 아니야 이건 진짜 맛있어 처음에는 저도 엄청 무시했거든요 어따 대고 프링글스 앞에서 명함을 들이대 응? 저기요 그 제꺼 아니에요? <웃음> 좀 맛있다 이거 <웃음> <웃음> 그 이거 그, 멈출 수 없다니까 한번 열면 어디까지 드셨어 지금 얼마 <웃음> 얼마 뭐... 어머 <웃음> <웃음> <모모> 아이 싼데 그냥 또 사면 되지 응. 고민해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입구녕이 저렴해지나 일단 여러분들도 속는샘치고 구매 한번 해보시죠 속아봤자 980원입니다 음, 잘 만들었네 <웃음> 잘만들었어 음. <웃음> <웃음> 내친김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번째 중독성 까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치마입니다 대만산 대만과자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처음 보시는 분은 한과중에 그 오란다과자를 연상하실 텐데 뭐 맛도 살짝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엄청 부드러워서 이빨이 대충 한 3개 4개 정도 빠지신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드시면 더맛있고요 이건 꼭 경험해 보셔야 하는 맛입니다 어르신 입맛도 권해드립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게 엄청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더하면 지루하시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빨리 안 돌아오면 이 노래를 계속 불러주시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마칩니다. 시보 플래너 야매 주부.